야! 어이 무거워 손으로 해야겠다 아무서워서 손으로도 못해 음. 오어 퉁가루이 한 마리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거로... 이리. 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 오, 시리. 시리가 올울니다두 마리. 우차 와, 이렇게. 물이 참깨끗한가 봐요. 시리 두 마리. 와, 우와, 크다. 과연오 새콤이 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 미꾸라지 오오오이돌 어, 좋은 게 많은데 이리 보자 이리 보자. 올라가서 뭐가 있을까? 우이차. 우이차. 과연 오 뭐야 이거 이게, 이게 뭐지 이거? 야 퉁가리에다 와이게 엄청 크다 와검정윙글망두 엄청 큽니다. 와알 가진 거 봐. 야 엄청 크다. 야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야재정이도 말, 이충갈이 오씨 무서워.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맨 손으로 잡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좋은 도리 없네. 요런 돌을 좋아하거든요 물고기들이 어 이렇게 돌무더기 딱 있는데 아 여기다 이렇게 대고 토파연 오 시리 시리 한 마리. 여기또 좋은 돌이 있네요 딱 대고 볼까? 없네? 이리 어우 조용하다 엄청 고생합니다 우와 돌이 좋은게 있네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엄청 좋은 돌이에요. 이렇게 생긴거 있죠? 어, 납작하게 생긴게 뭔가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어, 흔들린다 어, 발로 들어 들어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은 좋아한데 들어볼까요? 오 뭐야 아 돌멩이구나 와 <웃음> 어, 너무 큰 메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깜짝 놀랐네 오 뭐야 납자루? 와 납자루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와 돌이 있어서 엄청 큰 물고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 어, 요 돌도 좋은데 요 돌이 좀더왕궁이니 응? 응? 어? 뒤집히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요, 요 돌은 뭐 있게 생겼어. 큼지막히 생긴다고. 우와! 오, 씨, 넘어질 뻔했어. 기로도으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응? 잉 <웃음> 국적 한 마리 <웃음> 우유 국적 한 마리 <웃음> 요런 들참 좋아해요. 물에 들어가 있는데 어납작하네 이렇게 <웃음> 되는 거 들어볼까? 아무것도 없어. 뒤에 거 오, 잘 흔들려. 자, 뭐. 오, 툰갈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어툰갈이 녀석이 잡혀아 진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작은 것도. 숨이면 가요. 아파. 아니, 아파. 아, 큰데? 오우, 어우, 미끄러워 이거? 거 겁나 무거워 어 겁나 무거워 나무게중심 저쪽에 있으니까 여길 밟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안 되네? 나와 나와 <웃음> 아. 오 뭐야 우와 뭐야 누가 <웃음> 저큰도에 여기 있었다고? 어? 발로 가어 차니까 잡혔네? <웃음> 이야 와색 이쁘다 이게 지금 산란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 산란색을 띄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색이 산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메자다 와매자두 메자. 마리 우와. 오, 도망갔다. 네. 갈견이, 돌고기는요. 와, 큰거 나올 것 같은데? 둘이 잘 흔들려가지고. 자, 들어봅시다. 우 납자루랑 쪼쪽으 와 이건 색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야색 진짜 이쁘네 붙져구 어, 갑자기 돌고기 이렇게 오 어, 여기 있다 요돌 마음에 들어요 음 아주 깔끔하게 생겼 어 매력적으로 생겼 어자 들어 내 흔들려야 돼 와, 흔들 있다 흔들립니다 <웃음> 아, 들어볼까? 이야, 납자루 야, 돌은 큰데? 요어난 물고기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이쁘다 어? 납자기돌 발견 가는 길마다 납치기돌이 보여 자 요거 요거 요거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 자 아, 갑니다 <웃음> 발가락. 가끔씩 발가락이 지날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와 우와 툰갈이 봤죠 이런 납작이 돌에 이런 품가리 등가 많아요 근데 무섭다 만지기 <웃음> 하, 색이 뽀얗네 바로 물에 담가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소곳하게 보여 있냐 이 친구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요렇게 다소곳하게 모여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번 흔들어주고 가야돼. 자, 뒤에 돌부터. 원래 뒤에 돌부터 해야되는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기 앞쪽 쪽오렇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돌을 이 요렇게. 하면 퉁가리가 나옵니다 우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야 아, 퉁가리 색 이쁘죠? 아 여러분들 또 지나칠 수 없지 요런 돌이에요 요런 돌네 그냥 지나치면 1위 TV가 아닙니다 자 어디 보자 뒤에서부터 깔끔하게 어, 이렇게 뒤에서부터 지금 주고 여기 오 어, 요거 나올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오오 오, 뭐야 오호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손을 막 쳐,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와, 와 아, 미치겠다. 아, 아, 아얘들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정식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 어, 나 진짜 놀랬어. 메인 돌을 들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물고기가 들어갔어요. 야, 아, 얘네 그래도 통가리한테 쏘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옆으로 누워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 아, 빨리 살려줘야겠다. 통가리한테 쏘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기절합니다. 그래 같이 놓기가 좀 애매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자꽤 많이 잡았죠? 와퉁가리 매자, 막 이런 종류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오, 오 크다. 와, 빨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매자랑 이 납자루가 이 퉁나리한테 쏘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 친구들. <웃음> 그래도. 아, 지금 이건 진짜 커요. 북쪽. 검정 인물 망둥는데 엄청 크다. 숨을 것 같은, 물것 같은데, 포악하게 생겼어. 아, 조심하가요 어, 꽤 많이 잡는데 자, 조금 기절한 친구들이 있어요. 방금 얘도 기절한 거거든요. 요어 어,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 수초 쪽에다가 넣어주면 쉬고 있다가 나갈 겁니다. 이퉁가리한테 예, 쏘여서 그래요.